일꾼, 느에미아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증가하고 은혜를 서로 나누겠습니다 예, 우리가 알다시피 일꾼 하면 은 일하는 분들인데요 어떤 열정과 자기 책임을 가지고 하는 사람을 일꾼이라고 하고요 아, 자기가 책임과 아, 열정이 없이 그냥 일만 하고 아, 돈만 받아가는 사람은 품꾼이라고 그러지요 그러고 또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보고만 있는 사람은 구경꾼이고요. 말로만 하는 사람은 말꾼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일꾼들이 이 땅에서 일하는데, 그 사회가 어떤 사회가 돼야지 일하기 쉽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 일꾼들이 일을 잘할 수 있게, 그 사람이 능력을 120% 발휘하고, 오히려 그 능력 이상 뭐 배로 발휘할 수 있게 할수 있는 사회가 와야 되는데 그 사회라는 것은 정의사회라는 거죠 불공정의 사회가 아니라 공정의 사회고 일한 만큼 대가를 받는 불로소득이 없고 불안당사들이 없는 사회가 정의사회죠 정의사회라는 것은 윤리와 도덕이 살아있고 상식과 순리로 움직이는 사회입니다 법보다는, 이 법보다는 우리가 윤리와 상식과 순리 이런 것이 사회의 움직이는 기둥이 되어야 합니다. 법이 기둥이 되면은 그 사회는 경직된 사회로 갑니다. 그래서 일꾼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정의로운 사회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러질 않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법이라든지 생기면은 불법, 편법, 탈법을 잘하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잘하는 것들이요. 건축법 같은 거 보면은, 막 이렇게 그것을 피해가면서 하지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보통 잔머리를 굴린다 하고, 또 꿰를 부린다 하고, 술술을 부린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 보면은 어떤 것이 있냐면은 이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오만함이 있다는 거죠. 즉, 욕심이 있습니다. 법을 뛰어넘으려는 그리고 윤리와 도덕 상식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살려는 오만이 있다는 거지요. 욕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만이 어떤 오만이냐면 우리가 한 크게 네 가지로 나눠 본다면 힘의 오만이 있습니다. 이제 전쟁하는 것도 그렇지요 내가 약한 사람 그냥 확가 가지고 영토를 빼앗게 빼앗아야 되겠다. 옛날 같으면은 나라를 빼앗아서저 사람들을 노예로 데려와야 되겠다는 힘의 오만이 있죠. 욕심이죠. 땅을 차지하겠다는. 그 다음에 지식의 오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여름철에 태풍이 오고 또 겨울철에도 눈이 너무 많이 와서 피해를 보지요. 그것은 뭐냐면은 지식의 오만입니다. 우리가, 우리는 아무리 지식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자연을 정복할 수가 없지요. 여러분, 옛날보다는 더 바닷가에 가까이 집을 짓고, 강가, 강더 가까이 집을 짓고, 농경지를 개발하기 때문에, 그것이 지식으로도 가능하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자연이 오면은 그 재해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지식의 오만이 오히려 큰 피해를 가져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도덕의 오만은 100% 순결하고, 100% 완전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독재자들이 그렇지요. 내가 하는 것은 1%도 틀린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도덕적인 오만에 걸려 있고 욕심에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영적인 오만은요. 여러분들 요즘 넷플릭스의 그 나는 신이다라는 그 영화가 한국에서 지금 넷플릭스에 1등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영적으로 자기가 뛰어나다고 하면서 사이비 교주들이 나옵니다. 영적으로 오만한 거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이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가는 것이 영적인 오만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의 반대로 우리는 어떤 걸 해야 되냐면 이 시대에 요구되는 것은 섬김입니다. 영적인 오만과 힘의 오만과 지식의 오만과 도덕의 오만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내가 오히려 욕심을 내려놓고 오만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겁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마태음 20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로 다른 사람을 섬길 줄 아는 그래야지 그 사회가 올바로 돌아간다는 거지요 그렇지 않고 모두가 욕심과 오만에 차 있으면 그 사회는 짐승버 보다가 더 어려운 그런 삶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은 7절에 보면 대회라고 나옵니다. 대회라면 운동 경기를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이 대회라는 것은 운동 경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히브리어로 가돌케히랍니다. 이것은 큰 집회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보통 총회라고 얘기하죠. 교단 총회, 뭐 노회 총회, 성총회가 이루어지게 뭐 기도하고 이러지요. 여러분, 그런 총회를 가돌케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는 개혁 개정에는 대회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른 한글 성경 버전을 보면 큰 집회라고도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7절에 보면 귀족과 민장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귀족은 히브리어로 호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다른 성경 버전에 보면 귀인과 유지를 이야기합니다. 또 민장은 히브어로 싸간이라고 얘기하는데 치리자 관리입니다. 그럼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데 오늘 우리가 알기 쉽게 얘기하면 귀족이라는 것은 그 지방의 토호 세력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민장은 그 지역의 탐관 오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귀족과 민장이 하나가 돼서 좀 알기 쉬운 말로 하면 은 정경유착을 이야기합니다. 이 귀족들이 돈이 많고 또이 민장들은 이 군권력을 가져서 정경유착을 해서 백성들을 학대하는 겁니다. 착취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은 종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종자는 히브려로 나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한글 다른 성경 버전에 보면, 수하 사람, 아랫 사람, 종, 부하, 하인 등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100분의 1이 나옵니다. 이것은 연 12%의 이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산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산업은 히브리어로 얘기한데 이것은 재산이나 일이나 일터를 이야기합니다 한글 다른 성경 버전에는 다르게 번역했습니다 산업보다는 우리가 산업하면 은 조금 뭐 다른 의미로 쓰이죠 여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조금 의미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은 오늘 본문에서 이느헤미아라는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이며 어떻게 이 상태를 돌파해 나가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부르짖었어요. 5장 2절 3절 4절에 나옵니다. 그 부르짖는 소리를 이느헤미아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듣는 귀를 주셔서 들었어요. 그것이 6절과 7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느엠이라는 사람은 이 듣고 이것을 배척하지 않았다는 거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역정을 내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지금 이 성을 쌓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와가지고 나를 귀찮게 하면 내가 어떻게 이 성을 쌓느냐 이렇게 역정 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부르지증과 이런 말하는 걸 듣고 즉시 행했다는 겁니다. 다음에 할게 한달 후에 할게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 상당히 유능한 지도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뉘에미아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처음에 이야기를 듣고 화를 냈어요. 그리고 화를 낸 다음에 바로 행동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깊이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었어요. 꾸짖었어도 잘 말을 잘안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회를 엽니다. 큰 집회를 열어요. 집회를 열어서 처서라는 단어는 사람을 때린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느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화가 났는데 그냥 화가 났다고 그냥 화를 풀려 하지 않고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까 깊이 생각해가지고 그 귀족과 민장들을 꾸짖고 그래도 잘 따라오지 않으니까 총회를 열어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까를 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느예미아처럼 올바르지 않는 일에 대해서 분을 낼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소한 일에 분 내는 게 아니라 정말로 대의 명분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분을 낼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분을 낼줄 알아야 되는데 흥분해가지고 일을 그리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흥분해가지고 일을 함으로써 얼마나 그리친 적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느에미아는 의분이 화를 냈지만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었다는 거죠. 조절할 수 있었다는 거죠. 제어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듣는 리에미아 이 사람은 쿨한 일꾼의 리더십을 보여주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내 마음에 쿨한 상태, 정말로 감정이 호소하지 않고 이성에 호소하는 그런 자세를 유지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야가보소 1장 19절에도 듣기는 속히하고 성내기도 터디하라는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거 듣는 거 빨리 캐치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할 때는 천천히 하고 화도 천천히 내라는 겁니다. 우리가 듣기도 속히하고 말 저기. 뭡니까? 말하는 것도 빨리하고 성내기도 빨리하지요 성내는 거 분내는 거 천천히 오늘 아니면 내일 해도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듣는 니에미아를 통해서 나의 삶이 나의 생활 태도는 어떤지 한번 체크해 봐야 된다는 거죠 나도 니에미아처럼 쿨한 리더십을 유지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설득하는 니에미아입니다. 8절부터 11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큰 총회에서 큰 집회에서 대회에서 니에미아가 이야기합니다. 8절에 보면 은그현 상황을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우리 유대 민족이 다른 민족에게 노예로 팔렸다. 내가 가서 찾아왔다.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 이 유대민족을 팔려고 하느냐 또 팔리게 하느냐 올바르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그 상태를 아주 정나라하게 묘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절에 보면 책망을 해요. 너희들이 지금 같은 동족을 팔고자 하고 팔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소행이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다른 이방 사람들에게 비방거리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로 크리스찬이 어떻게 하면 야, 제 기독교인 맞자 이런 비방거리를 듣는다는 겁니다. 지금 너희들이 같은 동족을 노예로 팔면 은 다른 이방 사람들이 노예 사가지고 와서 어, 쟤네들도 저렇게 하네. 쟤네가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서 어떻게 저렇게 할수 있냐? 라고 비방거리가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그것이 율법에서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는 겁니다 이세 가지를 구절에서 얘기하면서 책망의 이유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도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10절에 보면 은 나도 역시 나와 내 형제와 종자 내 부하 사람 나의 식솔들이 똑같이 돈과 양식을 구워주고 이 자를 받아 먹었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이자 받아 먹지 말라 그랬어요 자기네들끼리는 여러분 니에미아는 자기의 죄를 고백했고 그리고 이제 이 자받지 않겠다라고 설선수범했다는 거죠 지도자는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말꾼이 아니라 정말로 열과 성의를 가지고 일하는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말로만 하는 사람 많습니다. 말꾼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고백과 솔선수범한 다음에 문제 해결을 위한 권고안을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 너희들이 받은 담범을 집, 포도원, 감남원, 밭을 다 돌려줘라. 그리고 이자도 환원해라. 모든 것을 원위치, 원상회복시키라는, 거죠. 원위치로 돌려놓으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느에미아의 말씀을 통해서 이 느에미아라는 사람이 정말로 솔선수범하는 일꾼의 리더십을 우리는 볼수 있다는 거죠. 리더라는 것은 자기가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 따라오게 앞서가면서 롤 모델이 되고 그리고 문제의 해결 방안을 제시해 주었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된다는 것을 알려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태오 17장 27절에 보면은 여기 예수님이 성전에 갔을 때야 예수님 야 너네 선생님 왜 성전세 안 내느냐라고 얘기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배들어보고 야 저기 연못에 가서 고기 잡으면은 거기에 한 세겔 있으니 갖다 내라고 했죠.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한세겔를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예수님도 솔선수범했다는 거죠. 이 마태원 17장 27절 앞에 보면 은야 내가 세상의 임금이고 아버지가 하나님인데 이 땅의 모든 것이 내 것인데 내가 왜 세금을 내야 되느냐. 비유로서 왕의 아들이 세금 내는 적이 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금을 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그럴 때 있죠. 크리스찬의 명분을 세우고 다른 사람이 실족하지 않게 비방거리 되지 않게 내가 손해볼 때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솔선수범 일꾼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행동하는 니에미아입니다. 여와를 찬성하고 그대로 행했다는 겁니다. 12절 1 3절 행할 일을 이 귀족과 민장들이 인식할 수 있게 이야기해 줬어요. 야 너희들이 가진 탐범을 돌려주고 앞으로는 더 이상 요구하지 말아라. 그리고 제, 그냥 말로 하면은 안 통하니까, 말로 하면은 시간이 지나면은 다 잊어버리니까, 풍화되버리지요. 여러분, 인간의 기억이라는 것은 한정되어 있죠.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립니다. 망각의 늪으로 빠지지요. 그리고 지난 것은 다 아름답게 기억되지요. 그래서 제사장들을 불러서 제사장 앞에서 맹세하게 시킵니다. 이 맹세는 제사장 앞에서 한 맹세는 하나님 앞에서 한 맹세와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맹세를 어겼, 어겼을 경우 13절에 보면 은 너도 빈손이 된다고 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직과 산업에서 털어버린다는 게 털어버린다는 것은 너 빈손 만들었고 너가 저주를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너가 하나님으로부터 맹세인데 그 맹세 지키지 않으면 너는 저주받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을 때 아마 제가 보기에 그 회중들, 그 총회에 모이고 큰 집회에 모인 사람들 중에 아마 귀족과 민장은 아멘하지 않았을 거고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아멘했을지요. 아멘은 환영합니다는 라 거죠. 그렇게 될줄 믿습니다. 그리고 찬송했다는 거죠. 말한 대로 그리고 행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아멘하고 찬송했다는 것은 느헤미야의한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했다는 거죠. 니에미아가 그런 일을 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니에미아에게 그런 마음 주신 것을 아멘했고 찬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온 귀족과 민장이 그대로 행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행동하는 니, 니에미아를 통해서 이 니에미아는 겸손한 일꾼의 리더십을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자신의 영광받지 않고 그 영광이 하나님께 가는 것이 그것이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영광을 돌릴 줄 아는 사람. 이런 니에이가 했지만은 그런 마음을 주고 그런 아이디어를 주고 그렇게 절차상 할수 있게 주신 것은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옳다는 것이 겸손한 일꾼의 리더십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21절에 보면 이는 모든 사람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이라 우리가 영광 돌릴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지 아무리 그 사람이 잘한다 하더라도 사람에게 영광 돌리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수 있느냐 하는 거지요. 여러분 6절에 보면은 부르짖음에서 13절에 아멘과 찬송으로 바뀌어졌어요. 부르짖음, 브루지즘, 부르짖음은 뭐라 그랬어요? 학대받고 착취당하는 사람들이 외침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학대받고 착취당하는 그 외침이 아멘과 찬송으로 바뀌어졌다는 것. 그걸 누가 바뀌었어요? 역할은 니에미아가 했지만 그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처지가 울부짖는 그런 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을 바꿔주신다는 겁니다. 아멘과 찬송으로 바꿔주신다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2사에서 26장 4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역전시키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영원히 신뢰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그 하나님, 거기에 반석에 뿌리 박아야 된다는 거죠. 어떤 상황이 바뀌어지더라도 어떤 환경이었어도 우리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만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반석에 뿌리박는 믿음을 지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삶에 적용할 수 있느냐 하는 거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 어떤 상태에도 늘 쿨한 생각, 쿨한 행동해야 된다는 거죠. 흥분해서 행동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민장이나 귀족들이 느에미아가 너희들이 잘못했다고 책망의 이유를 들었을 때 그것을 인정하고 수정했다는 거요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 죄인이기 때문에요. 우리의 마음에 욕심이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는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씀에 비춰 잘못되면 즉시 수정해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말한 대로 행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찬성과 아멘이라고 했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이 땅에 발붙이고 사는 동안 내 마음이 10편 119편 36절처럼 주의 증거로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지. 여기에 주의 증거라는 건좀알기 쉽게 하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향하게 하시고, 내 탐욕으로 향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해요? 항상 욕심이 지배하지요. 더큰 거, 더 넓은 거, 더 많이를 우리는 늘 추구한다는 거죠 그것보다 오히려 주님의 말씀으로 향하고 탐욕으로 향하지 않게 내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늘 예수 크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자는 거죠. 말씀을 늘 묵상하자는 거죠.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10편 1장에서 말씀하겠죠. 시내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삶을 살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사정과 형편이 다르다 하더라도 우리는 늘 그리스도 예수 그분만을 바라보는 모든 권석들 되기를 추원드립니다